비가 오고 있어요. 캠핑장 가는 길입니다. 보고. 내렸다 안 내렸다 그러네요 머리가 아이저 목이 오늘 쉬어가지고 고아웃 때 너무 놀아서 목이 갔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차를 세팅해야 되거든요 가볼게요 차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가 꽤 내려도 아 어, 이거 일단 트렁크 해놔야겠구나 아 풍땡에 물 계속 떨어지네 어디가 불이 켜졌나? 왜까지 안어지지저비 담았네요. 머리가 만신창이. 안 가져왔네요 아, 컵이 어디 있었을까 고아옷에서 어, 그 친구 추가하고 받은 거예요 <웃음> 옷이 다 젖어서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좀 멈췄거든요 아,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지금 옷은 다 젖고 저 이거 말려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요요요거비 요. 오는 날 드라이기 쓰는 게 로망이라면서 드라이기 안 가져온 거 있죠 파워뱅크는 가져왔는데 아이고 축축해 녹슬었을까 봐 오랜만에 구이하다가좋져와봤어요 가끔 한 번씩 그래도 쓰면 오면은 좋은 것 같아서 얘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원래 들어가서 쉬려고 하다가 <웃음> 배고픈 거예요 갑자기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요 700 있으니까 100, 200, 여기 402 순서만 얼추, 그냥 다 같이 넣으라던데? 설명해 만해서 먹고 어묵은 이따 저녁에 다른 거에다 쓰려고 이 양이 좀 있어서 어묵까지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죠? 학생 혼자 왔어? 요 몇인분 드릴까? 음. 이거 먹고 차에 들어가서 잠깐 쉴 거예요. 근데 오늘 너무 바보처럼 양파랑 파 이런 거떤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 있죠? 음두 개의 단어. 제가 오늘 골뱅이탕 해먹고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안와요 빗소리 들으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응? 뭐지? 비가 다시 내리네? 비 안온다고 했더니 다시 내려요 뭐. 팩을 밑에 박아야는데 이거 줄까지 해서 다 박아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는 언제 발라 지금 차로 들어왔어요. 제가 트렁크랑 쉘터랑 붙여 놓은 게 아니어서 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. 비가 너무 올 때는 들어올라 그러면 비가 오고 들어올라 그러면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멈춘 상태라 들어왔습니다. <웃음> 제가 좋아하는 랜턴. 어, 들어오니까 급 졸려. 커피를 더 마실 걸 그랬나? 자기의는 애매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도톰한 점퍼로 갈아입을게요 하, 여러분 저좀 졸려가지고 살짝만 <웃음> 누워있으려고요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목이 쉬었는데 약간 콜록콜록한 거 보니까 이게 감기 기운이 있는건지 어쩐건지 고마 자기야. 아, 누워 볼게요. 아우 졸리냐?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이 안 깨네. 여러분, 이제 머리도 얼추 말랐죠. <웃음> 다행이다. 아우, 아 목이.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차에서 둥글둥글 하고 싶네요 <웃음> 하... 아... 아, 여러분 너무 안에서 잘 쉬다가 왔고 아, 이렇게 비가 오면 여러분 4월에도 난로는 필요하네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, 저, 저 지금 좀 약간 몽롱해요 <웃음> 여기다 끓일 거거든요 조금만 하고 근데 골뱅이가 엄청 실하다 어우 이거 술 안주로 너무 맛있겠다 요거 두부 곤약면도 넣을 거예요 호하우스에서 남았던 술, 분, 짠, 아, 돌았습니다. 아, 어, 이게 좀 많이 달네, 그 국물이. 저 약간 그 국물 조금 섞고 나물 섞어 가지고 먹었는데 아우 저 소주는 너무 써가지고 조금씩만 섞어 먹어야지. 음. 이거 하나. 술 한번, 골뱅이 국물 한번. 음음저 오늘 술 먹고 일찍 달려고요날 피곤한데 빗소리 들으러 나왔어요 아 어, 이거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, 너무 실하다 h 통 w 기에 곤약 두부면을 넣고 한번더 끓이려고요. 아, 병이 커서 얼만큼 먹었는지 가늠이 안 돼. 잔도 커. 여러분 저밥 먹다가. 갑자기 그 구독자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막 <웃음>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훌쩍 갑자기 점핑돼서 잘 시간이 되었던 이야기 <웃음> 어술 많이 먹었다 밤 되니까 갑자기 확 추워지네 <웃음> 자 보겠습니다 아저 알딸딸해 가지고 잡을게요 여러분. Good morning, 여러분. 차로 들어왔어요 아, 지금 사람들 좀 일어나기 전까지 조용해야 되니까 차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빈속에 커피 마시면 안 좋다고 하던데 옆에 강아지 있거든요 한 30분만 보던 넷플릭스를 보고 조금 더 누워 있어야겠어요 추리, 추적, 스릴러, 덕후라 너무 재밌습니다 아 내가 사막까지 봤구나 여러분 약간 속 쓰려가지고 커피 다못 마시고 나왔어요 얘 진짜 많이 지워졌죠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누룽지 가져와가지고 좀 오래 끓여야 되니까 기다려 볼게요. 새 소리 너무 좋네. 제가 고아웃 때 아침에 누룽지로 해장했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스팸하고 같이 먹었는데 최고였어요. 오늘 그래서 똑같이 가져왔어요. 먹으려고 양심의 스팸이야. 이거 뭐야. 25% 라이, 라이트 와 엄청 고소하다 아 비가 부슬비로 또 조금씩 내리네요 아기자기한 캠핑용품 쓰다가 구이 바다 사용을 하는데 <웃음> 재밌네 매력 있네 이거 저는 혼자 다닐 때는 구이 바다가 조금 크고 다용도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잘안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뭐 역시나 이펜 밖에 안 쓰기는 했지만 재밌어요 <웃음> 뭔가 오랜만에 이걸로도 또속꿉놀이 하는 느낌 들고요. 아이 상해 아무튼 재밌네. 좋네요, 좋아. 스팸 다 됐어. 꺾고 누룽지, 체크 치크, 치크. 물을 좀더할 걸? 음. 있나? 이게 털이 엄청 빠진다고 많이 얘기하는 침낭인데, 저는 그렇게 안 빠졌었거든요. 근데 요 근래에 좀 빠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. 그래도 진짜 제첫 침낭이었고, 또 처음 살때좀 좋은 거 사고 싶어서,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지금도 비싸지만,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침낭이었거든요. 진짜 약간 처음에 크게 투자한 느낌의 침낭? <웃음> 예, 애정이 진짜 많아요, 이 침낭이 제가. 근데 뭐든 약간 좀다 이뻐하는 편인 것 같아. 내캠핑용품 다를 내가. 내 새끼들 보살피듯이. 예, 추억이 같이 있잖아. 그러니까 소중하죠. 얘는 여기에 이렇게 발로 딱 지지를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침낭은 도톰한 거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또 비가 내리고 나서 약간 꽃샘처럼 좀 추워요 오늘 제가 고아웃 때 진짜 더웠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그때 진짜 날씨 좋았고 아, 이번 주 약간 좀 쌀쌀한 것 같아 너무 잘 쉬었고 오랜만에 빗소리 들어서 또 좋았어요. 오늘도 비가 약간 부슬비 내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라고 하거든요. 그래도 건조한 것보다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. 아무튼 집으로 가볼게요. 다음 영상.